제가 있나요? 어. 개식히 가테 유다 자, あの, 의니고는니 오늘은 일본 라면집입니다. 아, 서질 분위기. 귀여운? 밥대가 아, 아, 있습니다. 물, 물 넣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 오, 너요 음, 형님, 이다 드신 거예요? 아 여기서 다 잤어. 아, 그래요? 주방에 보여서 그런 봐. 나오면 원래 듣는 거예요. 아, 맛있겠네. 오, 오, 성태. 끝났습니다. 음. 면을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이랑 밥이랑 먹는 음. 아이 오물이다. 오물이라고는 코빼 오오와또와오 오. 우와, 우와. 특이하다 물이 올라와요 오 대박입니다 별다른 애들 없으면 그만하자 예자 <웃음> 여기는 아 후쿠오카 어디지? 여기요? <웃음> 여기 아사쿠라. 아사쿠라시. 아사쿠라시에는 온천에 와 있습니다. 아 후쿠오카시에서 한 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이동했죠. 약 60km 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도요토미 온천. 잠시 들어가 보시죠. <목소리> 고고 둘이는 가족부, 여은하드리 이게 2,000원. 보통의 옷장だったら 0 0 0원 파오, 파오, 파오, 파오, 파오, 파오, 파 で神河の商店って頑張って頑張가て頑張 좋습니다 자, 아. 자 뭐하거 걸리나요? 맞다 맞았다, 어, 맞았다. 어, 맞았 맞았다? 쥐었어, 어. 맞았다. 어, 아니, 이거 실패 우리가 어 치즈, 치즈. 아, 쭈쭈어? 본이야 네. <웃음> 네. 아 와사비 아래, 네, 사비뭐나인 시, 아래 어느 초가 뭐나인그기에입니다 아. 저, 저 된거다살았다살았다살았다못 됐다, 뭐, 됐다, 뭐, 됐다. 못진다못진다 아, 오, 다 됐다. 됐네. 어, 이제 하나, 됐 아, 씨. 생거 거 하나 나와 우와. 어, 자, 역시나? 노래까지. <웃음> 장난 아니아자 <웃음> 결과. 들고 있으면 요 들고만 있습니다 뭐야? 음... 스티커! <웃음> 스티커를 안 했어! 애들 주는 그냥 스티커! 어? 스티커? 팩트! 마지막 날어 순지입니다. 맛있는 사케와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 마무리. 캠텔로 와. 마무리. 의리. 예. 좋아. 야샤세. 라세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안에 있어. 오호 야. 이지만 길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리가 아, 맛있거든? 운전할게 이맛있세요 어디 맛있이지도 몰라? 아 치즈 데 치즈 아치즈와 아, 아, 아, 간죽인데? 아, 치즈 아닌데? 오? 오? 계란이 계란이. 들어있다. 계란이 들어있 계란이 들어있 맛있다 오. 인데한이파이오 나한테 음. 뭐? 서 찍지도 않데 큐바라 큐바라 만들고 음~~ 음~~ 음~~ 야세 개를 한 번에 먹네 어이어이 음. 음. 어, 음. 아, 어, 음. 방금 전는논이 네. 아니에요? 아니. 그만나 지금은 셋째 네. 없는 말을 얘기하진않아다 네. 좋은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음. 사람을 믿으면 안돼대화가 얘기는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나 아, 끝도 없어 난너 좋아해 와. 난 나도 그래서 나는 난... 다먹쿠시마의 아. 아. 마지막 밤 응? 뭐와 훨씬 튀야지 자. <웃음> 특기해요 건배. 건배. 빠이. 위로. 아. 아, <웃음> 아, 좋구만. 빠 もちなち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ちだからも<笑><笑><笑>